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최첨단 스마트폰이 범람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하고 뉴스를 볼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으며 즐기지 못했었죠 물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볼 정도로 불편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많은 부분이 실시간이 가능해질 정도로 기술력 이 발달하자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으며 동영상을 보게 되는 생활 의큰 변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게임을 스트리밍 한다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긴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단순히 듣기만 하고 시청만 하고 보기만 하는 컨텐츠들과는 달리 게임이라는 컨텐츠는 입력과 출력 연산이 존재하는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이 개척하지 못한 이 게임 스트리밍에 구글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구글이 개발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게임 스트리밍 구글 스테디아가 gdc 2019에서 공개됐는데요 과연 이 스테디아는 다른 콘텐츠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장에 가져온 혁신처럼 우리들의 생활에 큰 변환점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2016년 모바일 시장이 세상을 잡아먹고 인터넷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영화관에서 벗어나 카페 학교 버스 지하철 어느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tv 앞에서 방송국이 정한 시간에 영화관이 정한 시간에 끌려다니며 콘텐츠를 소비했던 사람들은 이젠 장소에도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생활양식으로 크게 변화를 겪었죠 하지만 게임의 변화는 미비하였습니다 90년생 중에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이나 PC방에 갔던 기억이 있을겁니다 그때 당시엔 집에서 여유롭게 온라인 게임을 하기도 힘들었으며 온라인 게임을 할 만큼 사양 높은 PC를 가지고 있던 집도 적었기 때문에 언제나 100원 혹은 1000원을 가지고 우리들은 오락실에 PC방에 요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게임들을 친구들과 함께 즐겼었죠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달하고 가정용 pc들의 가격은 내려가 컴퓨터의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성능 좋은 컴퓨터가 가정에 흔히 보이게 되자 게임들의 퀄리티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게 되었으며 많은 최신 콘솔 기기들에서는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하였지만 여전히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을 하기 위한 장소는 집 혹은 pc방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 엄청난 속도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인 2018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마켓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도 적고 고사양 pc와 콘솔기기랑은 달리 누구나 거의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그 접근성 자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게임의 가격도 대부분 5천원 이내로 매우 싼 편이거나 무료인 게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며 결제도 원클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게임을 편리하고 간단하고 부담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반면에 pc와 콘솔 게임은 그 게임 하나 즐기자고 적당한 것도 아닌 고사양 pc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등등 게임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하며 게임의 용량도 요즘은 기본 20기가 에서 많으면 50 60기가 까지 방대한 용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며 게임의 가격들도 2만원 3만원부터 6만원인 트리플 레이크 그 게임 모든 패키지를 포함한 에디션이 10만원대까지 솔직히 게임이 취미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족했다고 해도 결국 게임을 즐기려면 집에 처박혀 있어야만 겨우겨우 엔딩을 볼수 있죠 그렇게 이런 PC와 콘솔 게임의 고질적인 단점을 해결할 시스템인 스트리밍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구글 스테디아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임 스트리밍이 구글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플스 나우나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엔디비아 나우 엑스클라우드들이 그 예들인데 확실히 뭔가 아쉽고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거나 아직까진 한계점을 가진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글이 어딥니까 전세계 최고의 it기업 중 하나이자 전세계 엄청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만만의 준비를 마치고 등장하였 는데요 기존의 게임들이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pc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게임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스테디아는 모든 것이 구글의 서버에 들어 있어 그냥 플레이만 눌러준다면 설치할 필요도 없이 고사양의 pc도 필요 없이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해당 발표가 이루어진 gdc 2019 스테디아 시연장에서는 현재 스테디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이를 웹서핑에서만 최적화된 저사양 노트북으로 무려 4K 화질의 60프레임을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구글의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리밍이라지만 게임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게임의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스테디아는 앞으로 4K가 아닌 8K 120프레임을 저사양 PC를 넘어 모바일에서도 게임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스트리밍을 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인풋 아웃풋. 게임은 노래와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지연이 생긴다면 게임 플레이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구글에서는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에 존재하는 구글이 쌓아놓은 인프라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싱글 플레이에 간덴 플랫폼이 아니라 멀티플레이까지 커버칠 정도로 이 네트워크에 따른 지연을 최소화 시키고 기기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크로스 플랫폼 또한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1 0 0 0명이 전투를 해도 끄떡이 없는 배틀로얄 장르에도 적용이 가능한 서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허나 현장에서는 미약하지만 인풋 렉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실제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결과 약 0.17초 가량의 인풋 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이고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랜을 장착한 상태로 플레이를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풋렉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네트워크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각나라간의 네트워크 문제도 존재하지만 같은 나라에서도 네트워크의 환경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직 알수 없죠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테디아에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아직까진 가격 책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트리플 a급 게임들의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6만원에서 10만원 가량 책정되어 있다보니 스트리밍 이라는 가정하에 아무리 비싸도 3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dlc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비용을 스트리밍만을 통해 어떻게 충당을 할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우울하고 걱정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이 스테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어떤 것을 할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죠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 건재하고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2019년인 지금 사람들은 tv에서 대부분 벗어나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넷플릭스 와챠 등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뒤바꿔 버리는 큰 이변을 가져다 주었죠 그 말인 즉슨 스테디아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게임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정도로 엄청난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막말로 5년 뒤엔 사람들이 스팀이 아니라 스테디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당장에 지금만 해도 디비전2 아리아 에이펙스 아리아 스팀을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한 게이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준과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폭을 엄청나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가지고도 트리플 a급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pc방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냥 노트북 들고 친구집 가면 같이 레데리하고 위쳐3하고 이런게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게임에 대한 진입장벽의 낮아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실제로 즐겨본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게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테디아 혁신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었을 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지만 만약 현재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못한다면 구글글래스처럼 그냥 혁신적이기만 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글이 괜히 구글인게 아닌 만큼 목적성이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탄탄한 준비를 했다는 모습이 보여지며 구글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와 구글플레이 등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시너지를 보여준 만큼 시장에 얼마나 큰 이변을 가져다 줄지 아주 기대가 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스테디아는 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처럼 호들갑을 떨어야 할 만큼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켜다 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pc 성능이 아닌 모니터 성능을 올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며 친구가 집에 놀러와도 다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줄수 있는 기술인 만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성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기술이란 게 가속도가 붙어 개발되다 보니까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죽기 전에 풀다이브 꼭 해보고 싶다. <웃음>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